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요, 엽떡의 허니콤보. 중국당면까지 제가 이거 드디어 먹어봐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 꿀조합이 대단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여보 매운맛에다가 중국당면 추가하고 떡 추가했어요 저번에 봤을 때떡 씹는 거를 많이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치즈는 제가 따로 추가해서 넣고요 중국당면부터 이거 촬영한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다가 저녁 조금 먹었거든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. 엄청 뜨거워 중국당면이 뜨거우니까 따로 빼놔야겠다 중국당면에다가 와 엄청 더워요. 땀 엄청 나요. 진짜 맛있다. 뭐 매운맛에. 너왜 떡볶이는 <웃음> 아. 어, 또튀것 같아. 돌, 돌, 돌. 중국 당면이 똑똑 끊기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, 전 집에서 먹을 땐 약간 좀 탱글탱글하게 먹는 편이거든요? 이런 것도 괜찮네. 그 대신에 씹는 식감은 조금 덜해요. 근데 맵기는 지점마다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지점 중에 제일 매운 게화곡고기였나 까치산점이었나? 고기 엽기떡볶이가 진짜 매워요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탑이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. 와 진짜 엽떡이 오니콤보 진짜 잘 어울. 잘 어울리는데 얘가 약간 달달하잖아요. 엄청 단 것도 아니고 많이 먹으면 이제 기름지고 달달해서 물리는? 근데 딱 이거랑 같이 번갈아서 먹으면 조화가 딱 맞아요. 약간 그 명랑핫도그하고 응떡하고 그때 같이 먹었었잖아요. 그때 조합을 진짜 저는 탑에 완전 꼽거든요? 거기에 진짜 버금가는 조합? 이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었으면 맹맹할 거고 시즈닝 들어간 뭐 치즈치킨 이런 거면 좀 너무 짤거 같고 딱 허니콤보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약간 달달한? 네! 오늘도 그럼 이렇게 맛있게 한끼 뚝딱 했습니다! 중국 당면 아직 안 드셔본 분 없겠죠?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